Thank you. 일러스톤 국립공원의 아침입니다. 온천물이 흐르고 있어요. 온천물. 아이고, 따뜻해라. 아이고, 따뜻해. 얼굴 좀 씻어볼게. 시원하게 세수도 했고 다시 아이고 시원하다 그냥 음 아침 기온이 아주 쌀쌀합니다 한 영하 2도 아니 영상 2도 영하 되려나 한 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온천물에 온천물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니까 아 좋네요 아이고 시원합니다 바이선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점심 스테이크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에서 이렇게 피크닉 에이리아에서 해먹고 있습니다 깡다구 씨를 어. 만났습니다 헤이지. 예 <웃음> 저번에 우리 인터뷰 한 NC 깡다구 님 부부님을 만나 갔고요 음, 여기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. 저를 위해서 이렇게 스테이크 해 주시고 또 각종 맛있는 걸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계세요. 오늘 날씨도 좋고, 파란 하늘에. 아, 날씨 진짜 환하게 좋습니다. 오레곤에서 산불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. <웃음> 날씨가 이렇게 좋 <웃음> 네, 그쪽에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, 지금 여기 너무 좋아요. 네. 지글지글+ 지글지글+ 지글+, 지글, 지글, 지글, 지글, 지글. <웃음> 불이, 불이 너무 좋아 그렇다 불이 너무 글다봐불좀 어. 줄일까요 좀하일네요 약하게? 지글+ 네, 네, 좀 줄여주세요. 지데 지글+ 지지지지이 색깔 너무 좋아요. 잠깐 이걸 장깐을 들고 나무를 해야 되는데. 스테이 아니 뭐다된것 같은데요. 어떻게 잡으십니까? 저는 약간 더 많이 익혀서 먹어요. 아, 많이 익혀서. 네. 그러니까전 괜찮아요. 우 됐다. 이 이거 하면 다 그리고 저 피스 가져왔어. 다니아겠 <웃음>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응. 아니, 아니, 아니, 는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기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음. 많이, 그냥 먹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어 맛있어 맛있어요. 맛있어 응. 응. 테테크크맛있맛있습니다 응.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많은 분들이 로봇 타고 일상 보고 들었다고 <웃음> 그랬어요 <웃음> 아니, 저는 그 댓글 이렇게 보고 봤는데